여기는 롯데 월드몰 안에 있는 매그제이 매장입니다. 매그제이 그 매장은요, 온라인도 있고요, 25개의 숍도 있는데요. 제가 오늘 여기 있는 곳은 롯데 월드몰 안에 있는 매그제이 매장입니다. 이 매장은요, 기본템 중에서도 팬츠의 기본템이 굉장히 잘 구성되어 있는 매장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팬츠를 기본으로 할수 있는 그런 여러가지 다양한 핏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고요 또한 어떤 분들이 그런 스타일이 잘 어울리는지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 고객분 중에서 중저가 브랜드를 요청하신 커퍼민트님의 요청으로 준비했습니다 네,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 핏 중에서도 팬츠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와이드 밴딩 슬랙스입니다 밴딩 슬래스, 지금 이 뒤에 지금 밴딩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약간 통통하신 분들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팬츠고요. 구김살이 안 가고 또한 국내 생산이라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가입을 또한 하시면 회원가로 30% 디스카운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. 여러분들이 지금 와이드 팬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체가 굵어 보이니 하체가 통통하니 상의는 좀 좁아서 좀 타이트하게 입는 것이 더 날씬하게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죠. 이럴 때 제가 이렇게 안에 옷을 집어넣는데 중년층들은 굉장히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.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빼서 입는데요, 빼서 입고 이거를 안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고요, 밑에는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모양을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니면 여기를 또한 이렇게 묶으셔서 계장이 길다면 여기를 또한 묶으셔서 이렇게 포인트를 또한 주셔도 좋고요. 이 옷에 여러분들이 또한 요즘 미니백이 또 유행이니까요. 이런 미니백으로 또한 가죽이거든요. 이 가죽으로 또한 이렇게 포인트를 주셔도 되고요. 이런 상의를 또한 이렇게 코디를 하셔도 되고요. 또한 여러분들이 또한 중년에 그 배가 나오신 분들은 기장이 좀 짧은 기장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. 기장이 좀 짧게 나왔거든요. 어, 이 집의 특징은 좀 짧은 기장의 옷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를 살짝 가릴 수 있는 기장을 또한 선택하셔서 입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여기 위에 상의가 지금 라운드하고 이 V넥이 있습니다. 어 말씀드린 대로 저는 하체가 좀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라운드보다 제가 입은 이 라운드보다는 이 브이넥이 더잘 어울립니다 한번 보세요 이 브이넥이 훨씬 더 낫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얼굴형에 맞는 또한 상의를 입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옷은 지금 와이드 밴딩 슬랙스인데 하체가 좀 통통해 보일 수 있으니 상체를 조금 타이트하게 입으시고 중년분들은 기장을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서 이렇게 입으면 굉장히 통통해 보이고 굉장히 안 이뻐 보이거든요. 이럴 때는 좀 모양을 좀 내서 안에는 집어넣고 지금 입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니면 이런 난방이 있는데요. 이 난방 같은 경우에도 자 난방을 이렇게 걸치셔서 이렇게 해서 늘어서 입으면 굉장히 거대해 보입니다.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? 이거를 옆에 사선이 있는데 트임이 있죠? 트임에서 배를 살짝 가릴 수 있는 기장으로 해서 옆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또한 이런 미니백으로도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줬어요 이런 가방은 사실 저희가 또 중년에 간단하게 또 들고 다니고 싶을 때가 좀 있을 때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럴 때는 또 이렇게 조그만 가방을 또 들고 다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두 번째는 데일리 부츠컵 팬츠입니다. 마른 분이나 통통한 분이 잘 어울립니다. 왜냐하면 여성의 그 몸매를 살려주기 때문입니다. 굉장히 편하고요. 안에 스판이 들어가 있습니다. 이 상의를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입는데 또 싫은 분들은 조금 꺼내서 또한 이렇게 배를 또한 살짝 가려서 입는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실버로 되어 있는 이 목걸이도 굉장히 포인트를 줄 수가 있고요 굉장히 산뜻해 보입니다 여기에 베스트를 지금 입었는데요 베스트가 디자인이 좀 독특합니다 어떤가요 굉장히 독특하죠 여기에 또한 흰색을 또한 포인트로 해서 또 입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입으셔도 됩니다 이 자켓은 여기 이렇게 트리밍이 딱 들어가니까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거든요 어떤가요? 이 자켓도 굉장히 이쁘죠 여러분 세 번째, 썸머 베이직 슬랙스인데요 이 바지도 굉장히 괜찮게 나왔습니다 어, 일단은 굉장히 편하고요 또한 구김살이 안 가서 자르륵 흐르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트렌드에 맞춰서 제가 좀 어깨가 드러나 있는 언바란스의 니트 탑을 입었는데 어떤가요? 가끔가다가 우리가 좀 트렌드한 탑도 입으면 또 기분 전환도 되니까요 또 그런 경우에 또 원하시는 분들은 입으시면 괜찮겠습니다 자, 이거는 좀 네비 계통인데요 네비 블레이저입니다 좀 디자인이 특이하네요 제가 한번 걸쳐 보겠습니다. 괜찮아요? 이렇게 또 입으셔도 되고요. 자, 한번 뒷모습도 보여드릴까요? 이거 지금 그레이와 네이비와의 만남입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그레이와 네이비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색상 좋아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입으셔도 되고요. 베이지 색상의 이 블레이저도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. 이것도 어떤가요? 네, 이 옷은요, 베이직 핀턱 슬래스입니다. 보시면요, 핀턱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핀턱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좀 배도 좀 커버할 수는 있는데, 단점은 좀 통통해 볼수 있다는 게좀 단점입니다. 그럴 때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그 티셔츠가 기장이 긴 티셔츠를 가지고 계시다면 이거를 옆으로 배를 살짝 가리고 옆으로 포인트를 주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묶는 것이 없다면 제가 지금 반지를 끼고 있는데 이 반지로 이렇게 포인트를 줘서 옆으로 사선으로 하면 좀 날씬해 보이고 좀 패셔너블하게 보이겠죠? 이럴 때는 배도 가리고 또한 멋도 낼수 있는 그러한 코디 방법입니다. 제가 말씀드렸죠? 이 집은 팬츠가 맛집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이러한 팬츠도 코디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. 이 팬츠는 상의 옷도 같이 나왔는데요. 좀 짧은 기장의 블레이저입니다. 한번 제가 입어보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때는 이상이랑 팬츠랑 같이 구매하시면 또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또한 이 세트로 입으면 어떤 모임이라든지 어떤 중요한 자리에 입으시면 될것 같고요 평상시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켓만 따로 입는다든지 아니면 팬츠만 따로 입는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또한 코디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또 가방도 한번 이렇게 들면요 자. 팬츠가 굉장히 편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통통하신 분들은 이렇게 옆으로 모양을 내서 배를 좀 살짝 가리면서 옆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러한 핀턱 슬랙스도 이렇게 입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 마지막으로 이 다섯 번째 썸머 스트레이트 빛 데님인데요. 어, 보십시오. 팬츠가 색상이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색상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, 굉장히 또 편합니다. 바지도 앉았는데도 굉장히 편하고요. 그 다음에 와이드 핏이니까 좀 넉넉해서 좀 보기도 좋은 것 같고, 좀 기장이 좀 짧은 것도 있고, 롱 기장이 있는데, 제가 입은 거는 지금 롱 기장입니다. 그래서 저처럼 제가 지금 키가 173인데, 173 정도의 그런 기장이 되는 사람들은 좀롱 기장을 입으시면 되겠죠. 맨투맨 스타일의 지금 브이넥 티셔츠를 입었는데 저처럼 하관이 발달된 분들은 브이넥을 고르시는 것이 더 멋져 보입니다 이 옷에 지금 패드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패드가 들어간 옷은 마른 사람들이 잘 어울리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참고하셔서 옷을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캐주얼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저희가 포인트를 이렇게 줬는데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가방으로 또한 포인트 줘도 굉장히 괜찮죠 이렇게 입어도요. 어, 바지가 편한 것 같습니다. 여기 지금 뒤에 지금 밴드가 돼 있네요, 그렇죠? 밴드가 돼 있어서 좀더더 더 편한 느낌이 듭니다. 이렇게.